더블 킬. 티 나이스. 검 소리 아니야? Oh, 운동님 삼사님 안녕하세요. 혼자야? 혼자야? 몸 말자, 몸 말자지, 못 말자지, WK. 아 가라다. 더블 킬. 아, 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. 요새도 핵이 있습니다. 노 박고 해 있어요. 자 화이팅. 자 전파는 알지 예열 됐으네. 예, 예, 예, 예, 예. 방송. 나나 못봤다 방금. 킬러만 봤다. 스 오메, 가샤. 누가요? 저... 아니요 저는 저는 박신대 형님 중업 이름 비슷하긴 하죠? 마니형이랑아일대1이네 파이팅 조용히 하고 있을게 야, 물 마실게 어 오케이 어 낚여 버려서 시원하게 낚여 버렸어 저분 배우신 분이네 승님 배우셨다 안 가야지 박스 안 먹네 오우 oh, 노. No. 망통당했다. 망통 원래 뭐였더라? 아, 2팔 망통 맞지, 맞지. 10점 되잖아 10, 10 망통. 저 오패스다 했다. 이거 중옥 있고 오개 세명 오개. 자 세이브 시, 시. 교전치킨 교전치킨 원하는 거. 자 세이브 시 교전치킨. 아 역시 비비타이 님 비비타이 님이 방송 보고 계셨네. 치킨을 지켜주시다니. 어? 왜? 이래 아, 안된다 어, 어떻게.. 어떻게 되죠 그러면? 어, 돼. 아.. 또러브샷이다 오 중총 안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님들 관전버거해요 관전 이거 나 샤피형거 볼게 대신 보여줘 대신 보여줄 수 있지? 자 짜피 등수 나 가자 짜피 등수 나 아우 방금 기분 탓인가 줌보다 샷이 빨랐던 것 같은데 와그 정도로 비줌인가아 <웃음> 네,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F, F 되나? 형 하고 싶은대로 뭐난 일단 이겨야 될것 같긴 한데. <웃음> 와 타이밍 된다. 예 이게..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나기 기계 살짝 찍 먹? 응. 어, 양 양각 서 있을까 이거? 오면은 바로? 좀 오, 복수했네. 야, 야, 꼭, 꼭, 꼭. 다시 한번 더? 당연하지. 근데 그러면 형이 먼저. 아, 이거, 이거 뭘 기다리나. 가지 아, 런타이 없지. 가시고 는 아니고 이거 놓치면 시... 큰일 날 뻔했고 확실한 딱 어. 확실한 설계 이외가능거 아닙니까? 아니 오기 근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? 오기 왜 이럴까? 설레기전 한번 울타피에 설레기 있다. 나 모른다. 울타피 있어요. 애마 나삐어 나. 야, 저 도구로. 좃오빠오빠어 오빠. 아, 어, 깔끔, 깔끔해끔끔했다어끔으로 좋았다 이거지 나 근데 뭐가 할랬는데 까먹었네 어. 뭔가하 가끔 가끔 가끔 가끔 가끔 가끔 중계단 아니, 근데 쇼 바이 님 포지션 이, 안 좋아. 패스 찍고 있어요 패스 많다 패스 많다 오 패스 많다 아이고 패스다 아노다지었는데 아깝다 앞에 쓰야. 죽을 뻔. 어라? 앞에 왔나? 옛날에 이거 오클릭 많이 하면 보이는 거 알지? 경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네, 진영이 아마. 제 생각엔 다 다음주쯤에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예약이 다음주까지 차있어가지고 까비 아니, 거의 예. 지금 어, 뭐 그니까 그러니까. 러 그냥 총패스 다하는거예요 그냥 아 보니까 아여기에아그 네 어? 있는데 기계를 잡으러 바다로 말못다 중이다. 헤이. Hey. 헤이요. Hey, hey, 아, 우리 승리 습니다 우리 30킬 미션 언제까지죠? 어, 아, 요 아, 요 아, 그래요? 어,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시네요 아, 임어떤 아, 요 아, 그 아, 요 아, 인 예? 아, 예. 저요 아,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아, 요요 아 미쳤나 봐 이거. 둘 중에 뭘 맞춰야 될지 지금. 둘 중에. 너무 고민했다. 야, 뽑았다, 왔나 어. 뭐뭐비고자자 잠깐만요. 이 언자야 방아다. 저하였다 와, 았다 좋았다. 아이고, 진현님감사합그 제가 왔다고요? 아, 알고리즘이 왔다. 아이고, 만은도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 이메일 제가 회신 드릴게요. 네. 뭐 이제부터 30일 하면 되나? 오케이 중에 혼자 있어서 무섭네요 아 뺐어요 제가 뺐어요 제가 그냥 빼버렸어요 네 네. 와 이건 놀란데. 와 이건. 근데 저분도 초탄 야무지게 세던데 방금. 근데 그게 놀랬잖아아 그러니까 뒤에 총소리 나는데 내가 피가 안따길래놀랬잖아 다이 접어. 아, 너무 잘안 되고 이 설치되었습니다. <놀람> 힐, 방이 방이 방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중과, 중계 중계 중계 이거다 어왜내한테안 오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통형 나 좋았다 지금 우리도 지금 킬삼이 치열하네 지금 오후에 언제요 저 저녁밖에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스 신기술 안보이네 왼쪽이가 나삥오 제발 백업좀아 어, 우리 나이스 와 이상형 짱이다 너이서 오빵이 어, 있다는데? 오빵이 어, 있대. 무서운데 오빵이 있다니까? 뭐야? 오이 설치되었습니다. 어디야? 오기다 아우. 군이승였습니다 이판 너무 아깝고. 이판 달려 올라갔고. 어, 너너 너무 고 너어갖고 뭐, 나pping. 와, 우리. 방금, 방금, 방금. 방방망필샷 설이 뭐죠? 폭탄이 어디에 전도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분위기 이상하네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, 분위기 <웃음> 공격으로 이렇게 잘해. 나오는 거다 막는 건가? 분위기 살짝 창출되는데. 신나 반. 어 이분 백업 너무 좋은데? 개고중 네. 잡았어 와 이상한 놈님 쩐다 내가 딱 원하는 그 시기에 딱 백업을 하고 계셔 아 잠깐 멈춰 어, 멈춰 아동을 심리였어와어꼭지 잡는다 아 진짜 이거는 죽는 거를 살려주셨다니까 몇 번?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항상 관심을 딱 갖고 계시네 스나를 살릴 줄 아시네? 아 근데 제가 못살렸다 돌격수로서 소임을 다 하셨네 이 정도면 a t the? 같은데? 아이고. e 배 조심하세요. 왔다. 기계 왔다. 응. e What the? What the? w 응? 응? 응? 응? 나 <웃음> 페어플레이 해야지